아예 정진영 목사입니다 아예아예그님 내가 네 네. 목사님 설계를 계속 듣고 있는데예 아 네네 아 네네 내가 한 10년 있다가 1월달에 그만 마음속으로 그만 둘란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지금 자문인데그 전도 못한 사람 자문에 120만 원씩 받았거든요 아이고 예예. 예. 그랬는데 자꾸 110만 원이라고 그래 나오길래. 네네. 그 늙은 할머들 그 노령 연금 그걸 노리고 그걸 한 달에 10만에서 받더라고요. 예예. 예. 그리고 교회에 한번올라오면은두 시간씩 걸리가 오거든요. 네네. 그리고앱에도 보통 다네 시간 하여튼. 교회 10시 안에 오면 은 2시 반 돼서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도 밥안 줍니다 아그렇요 담보들은 잘먹고요 식당에 음식에서 잘먹고요 그냥 이 성도들은 돈 바치고 전도하고 막 하는 교육이 전도하는 교육 네네. 무엇을 팔아 먹을까 이 연구하는 거저 예. 1년 내 지내도 달력도 공짜 안 줍니다 삼천수 받습니다 아 예예 봤고 저울도 저 저울도 길어 가지고 그것도 15,000원인가 14,000원인가 하여튼 봤고 예, 예. 총회장 저 외국에 한 번씩 갔다 오면 그 카세트 지야 앨범하고 카세트하고 사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할까? 사야 됩니다 만 원씩 예, 예. 그러고 예수께서는 성질에서 물건 못 팔겠다 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막한 대만 거다 팔고 또 그. 그 시옷마트라고 마트 안에가 이제 남면이라도 그거 사서 먹으라고 밥 안줍니다 성도들 예예. 예. 밥을 철철 굶고 완전히 집파장이라 하는 놈은 감 빽빽 지르고 사람을 갖다 개치고 버려요 예예. 늙은 사람도 부모 같은 사람도 그런 것도 모르고 예, 예. 그저집파장인데 감을 빽빽 지르고요 예, 예.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 나라라 하면서 여가 천국이라 하면서 또 천국에 갈 사람 또 14만4천이 따로 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천국이라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데 네. 가야 된다고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저 14만4천이 차면은 흰물리 자동으로 온다대야 네, 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큰 늙은 사람 들어갔다 갖다 시험을 갖다가요 백문제씩 내주고 아이고 시험치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합니다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14만 사천이 차고 훨씬 넘으니까, 이제 흰머리 모집한다고, 이제 그렇게 막, 1년에 막, 10만 명씩 전도하라고, 아이고, 사람을 갖다 쪼아대는데요. 이 전도한다고요, 살림도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네네. 살림도 다 갖다 바치고, 영생하고 안 죽는다니까, 거그만그 말만 듣고야. 예 네, 그러니까 돈도, 흥금도, 돈도 많이 바쳤다는 거죠. 건축 헌금도 작정 헌금 하라 그래서 천만 원 내고. 아이고. 또 우리 아저씨 또 200만 원 내고, 5 0만원 내고. 아이고, 200만 원이 제일 작은 겁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내보고 늦게, 저, 내보다 한 10년, 15년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세 빼갖고 다 주고 저 달새집 살고요. 역사가 더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완전히 이거, 이뭐 뭐 이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예, 말씀이 좋기는 뭐지랄로 좋아요. 성경 안에 있는 걸짜붙갖고 만드는 건데 그, 그 나는 벌써부터 깨달았는데 그고생을 생각하니까 보통 못 나오더라고요. 예예 맞아요. 얼마나 세뇌를 시고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오래된 사람은 최신자 오면 그 입사기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입사기 들어가면 좀말좀 잘못 하면요개 취급을 하고. 네네. 너무 신천지에서 너무 천대도 받고, 너무 사람한 괴무실를 당해서 만전히들어서안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코로나가 떠져서 그래도 그 미친 여자들은 전화가 어디야 네네. 아 나한테 전화 걸지 마라, 나는 숨겨 안쓴다라 뭐. 그럼 되는가? 이라면서 그 완전히 뭐 미쳤더라고요. 예 아직도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고. 예. 안전이 미쳐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100만 원 이렇게 써서 세상에 120만 원만 냅니까? 주일마당 내지요. 건축원금. 예, 네. 전도, 전도한다고 전도 돈은 얼마나 씁니까? 돌아다니면서. 예. 예. 아휴 영감을 또 하니까 영감이 또 나를 건드리려고 달라들더라고요. 아이고, 예예. 예. 아이고, 여기는 몸조감소, 전도한 사람도 쎄프를니다 이런 더러운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그래, 여수 총회장. 그, 저, 저, 저, 오게 들어갔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구토가 나와요. 아이고, 몇 년이 우리 집사님 집하에서몇 년이나 하셨나요? 한 10년, 10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엄청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아이고. 10년 있고, 아이고, 말, 말 하려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냥 지옥을 가든가, 불구독을 가든가, 나는 이런, 이런 고생스러운 짓인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힌 데가 어디가 있어야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이고 사람 그러고 늙은 할매들이뭘 안다고 시험이야 뭐야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네네 그래도 늙어도 좀 옛날에 좀 배운 사람 있지야 네네 좀 내가 배웠네 하고요 더럽어서 못 봐요 예, 예. 진짜 여기는 사람도 없고, 정도 없고, 좀 예, 있다 예. 싶으면, 그거, 그거 빼 몰라고 눈을 벌까 설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청년들 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청년들 그, 대출 있잖아요. 예. 대출도 많이 받았더라고. 예,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아, 돈안 내면 안 된다니까요. 구역장들이요. 사람을, 막 고가 다치는데요. 막 내가 이랬거든요. 왜 청년들은, 저, 1 0만 원이고, 자문을 왜1 2 0만원 받는데란 게. 그만, 마, 정했으면 정한대로 내라고. 그냥, 너무 말도 못 꾸다내게 해요. 예, 예. 그, 한 집장이한네명 바뀌거든요. 예, 예. 이거는 무슨 알가닥도 아니고, 내가 차다해 가면서요, 음. 눈이 동글동글 해. 사람을 다 감을 팍팍 기르면막 깜짝 깜짝 놀래고 그래요. 예, 예. 음. 그래가지고, 몇몇 시는 우리가 안가기로 약속하고 안 갑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근데 어디서 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돈 49만원 내라고 또 연락이 오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낸 것도 억울하다 이랬버어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120만원 냈어요. 네. 그저 그 그거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틀린 게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뭘 모르구나. 음. 누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논에 예. 49만 원 내는 거는 이제 총회장하고 간부들이 그 법원 구속 그 재판 예, 예, 구속됐다고 이제 거기에 돈 쓰려고 그래요, 지금. 뭐. 그그돈다 말라고요. 뭐 그러니까 재판 비용이 막 수천억 드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한테 49만원, 50만원씩 그 20만 명한테 거둬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쓸라고 그냥 돈몇겨 놓은 것도 그렇게는 못 합니다. 딱겨 그러니까. 아, 놓은 것처럼, 그럼 그냥 편안하게,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참, 어쨌든 어기가 차요. 손질들 용돈 한푼도못 주고. 맨날 이놈 신천지가 다돈 받친다고, 그. 말할 필요, 내가, 내가 나쁘지만,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은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무슨 그... 얘기 있으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예 <웃음> 고생 많은 게그 혼자 계시면서 신천지에서 더 괴롭히겠네요. 뭐뭐뭐돈내락하고뭐 뭐, 뭐, 뭐, 뭐, 하루도 빠짐없이 모임에 가서 전도하는 교육받고 전달로 나가고 만날 이런 생활을 했지요. 아 그러니까 전단지 뿌리고요. 예, 전단지 얼마씩 내고, 또 전, 저기, 명함 전단지는 자기 돈 갖고 하락하고, 아, 또 뭐, 웃기도안합니다 말도 못 합니다. 보통 몇 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나요? 아침에 10시까지 그 모임방에 가면, 네. 네. 자모이고 부녀들고, 잘 모인 데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다 교육관이 있어야, 네네. 그래가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교육해요, 전도. 예, yeah, 예. Yeah. 어떻게 해서 전도하라, 이런 교육받고. 네. Yeah, yeah. 또 전단지 들고 나오고, 또 전단지가 또 모자라면 명함 파갖고, 5 0장 5천원 주고 500장씩 저, 하라 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 거는 아주 쳐다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셨구나. 예, 앞으로 제사장 되면 그 부활을 싣고 오는데 그 세상 그 말라 신게서 약하고 만날 좋은 말만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가지고 모두 다 망가지고 근데 내한테 전화 온거본게 아직 모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아직도, 마, 아직도 예,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오고. 아니 총회당이 여자 문제만 해도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저 김남이 그렇게... 나갈 때요 네네 도령이라고 하고 저돈 많이 뺏고 나갔다고 하고 집파장이그미친년설계할 때요 미친년설계리가몇번 한지 모릅니다 아 예예 예. 그리고 저 신현옥 목사님 있지요 네네 그 목사님이 내 들어갔을 때인가 아마 그 무릎에 나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돈 삼천만 원을 저 자기가 저 교회 돈을 행정해 먹어서 네네. 행정을 해 먹어서 그돈 내놔라 하니까 저돈다 아, 행정을 해 먹어서 쫓아냈다딱하네요 네네. <웃음> 쫓아냈는데 두 번, 두 번, 세 번, 두번세번 짜서 빌었는데. 안 받아줬다대요 예, 그런 거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 내가 딱 겪어본 게 거짓말이더라고 거짓말 박사입니다 거짓말 음. 여기는 거짓말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돈삼천만 원을 만약에 그 고생하고 살았는데 또무엇보 한들 쫓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돈삼천만원그 고생하고 사는데 그랬다고 쫓아내면 그 사람도 아니지야 20년을 거기서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리고 이건 내, 이거 알아놓으세 저, 외국의 그, 저, 그거, 그거 우리 총회장이 저, 전국 체전 안 합니까? 네네. 체전하면 서울 저쪽에서 하는데, 한 명도 없이 다 모여야 된다 하고, 처음에 그러고 돈을 받습니다. 예, 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락해놔놓고, 한 이틀 나놓고는요안 오는 게 도와준다랍니다. 예, 예. 10만원씩 다 걷어놓고. 7만원씩? 예, 예. 7만원씩 받거든요. 네, 네.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우리 딸이 딱 보더만, 엄마 순 사기꾼들이다. 서울 간다고 애가 살려가지고 좋아하더만, 은안 뭐 된다, 한 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된다고. 그래야 돈다 챙겨받아놓고는. 안 하는 도와준다고. 돈안돌려주죠 예, 돈안 낼까 봐. 예, 그러시고. 어, 딱 이틀 놔놓고는 안안 오는 안게 도와준다고 또 이랍니다. 그게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음, 음, 완전히 그 안에 좋은 사람도 들어가면 다 나빠집니다. 예, 나는 기독교를 어렸을 때 다녀 다니다가 가나서 말씀이 음, 다르길래. 그러셨구나, 집사님. 예. 그러면 신천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일반 집사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권사님이셨나요? 예, 집사였어요. 권사요. 아, 집사야. 아, 그럼 일반 교회 집사님하고, 네. 아. 공결교회에 다니다 갔거든요. 예, 예. 그럼 뭐, 그,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는 분이 아는 분입니까? 아니면 길거리 전도 당했습니까? 그, 저기, 처음에. 네네. 이거를 알리면 또안 되거든요. 예, 예. 아니가, 교회가 들어왔어요 예. 네네. 교회가 들어왔는데, 아 어, 사람들이 엄청 시 많아요 아 예예 많아서 예. 또 멀리는 못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뭘 하고 교회를 안 가고 쉬고 있는데 네네 그 신천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네네 본전에 구질구질한 할매들 도오고 짬뽕으로 그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내하고 같이 옛날에 믿음 상한 여자가 거 들어가서 집사님 나도 가면 안 되나 하게 좀힘들기라 이래, 이래요 네네 그래도 예수 믿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마음이안 편다 음. 그래 아이고 그러면 딴 교회라도 갈란다 이러니까이 여자를 하나 다리고왔는데 덮어놓고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요뭐아름도 못한 소리를 지 혼자만 씹을 대고 그거를 한열번 한 정도 그래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한. 이제 그 센터로 보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센터로 갔는데 센터가 말씀도 좋지만은 이 전도사들이 분위기가 그렇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 친구 웃으면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따두르면서 따둑따둑 하면서 그게 잘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 하고 이제 그 가운데 그냥 솔랑 사람을 솔랑 받게 만들어요 그렇죠 미혹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런 데가 있는가 싶고 아이고 내가 다시 살았구나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교회 들어온 때는 완전히 종영 취업을 하는거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 들어가기, 그래갖고 들어가기 그래, 전에는 들어가서 같은 입장이다 싶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네. 네. 아니 나이가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오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비우풀이막 씨반나무새하면서 간쓸개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예. 완전히 들어가고 나면 노예취급하는 거죠. 이제. 예. 음. 물도 말씀, 샘도 말씀, 나무도 말씀, 나무는 음. 먹자 전부 다. 피도 말씀. 이거는 뭐뭐뭐 그래 갖고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뺐다가해 나가다 결국에는 이제 이만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이만이가 나와서 이제 전부 다 이만이를 대해서 배우는 길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저 예수님도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저저이만이는 음. 예수님 음. 영을 받았다. 그렇구나. 예. 하나님, 예수님은 신천지에 와 있다. 그 외에는 다 지옥 백성이다. 네, 네. 이, 저, 신천지밖에 하나님은 없다. 예. 여가 최고다. 맨날 이런 소리 좀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걸 믿은, 믿은 사람이 어리석기야. 예. 예. 전부 다저 바벨론 거짓 목자들. 다 이담에 심판 받는다. 저 바벨론 목자들, 호주머 막, 우리 총회장이 나와갖고, 호주머니 돈만 이렇게 챙겨일줄 알지. 예. 꽤나 예. 신천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돈을 받습니다 그니까, 러 처음에 신천지는 돈 같은 거, 뭐, 건축원금, 생일원금, 감사원금 안 낸다고 해놓고, 들어가. 예, 그 돈은 돈이... 안 낸다, 캐나 놓고, 교회 딱 들어오면, 막, 그런 거 딱, 다, 다, 저, 이제는, 저, 저, 보금방 들어갈 때부터 십일좀 내라, 돼요. 예예. 예. 음... 학생들 청년들 돈이 없으니 천원짜리도 많다 하고 막 정확하게 내려가고 막야단입니다 아, 우리 그럼 집사님은 그 활동하시면서 그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서 뭐 입사기나 구역장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셨나요? 예, 구역장도 한2년 했고. 아, 그러셨어요. 입사기도 했고 다 했어요. 아, 그 구역장은 보통 어떤 일 하나요? 구역장은 이제 구역 식구들 얻는가안않는가 챙기고 네네. 무슨 돈 같은 거 구역비 같은 거받아 챙기고 이제 만약에 안 나오면 은그 사람 집에 연락해서 그 사람 나오게끔 하고 아이고. 이제 구역 식구들은 이제 보통 한 10명, 12명 이렇게 되거든요 아, 10명, 12명을 계속 관리하시는요 네, ]구나. 계속 그걸 다스리고 따도 끌고 이런 거 하고 네네. 아마 이제 총회장 나올 때손배도좀 전장에 치면요 그것도 살살 보, 보는 아. 잘, 잘 댕기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을잘 치는가, 못 치는가. 네, 네. 그러고, 아이고, 말도 못 합니다. 이거는 공산군도 그렇게는 안 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아, 안 예. 죽는다. 곧 이루어진다. 예, 올, 올 연말에는 뭐, 집합 완성, 흰물 창조. 그러므기 또, 또 내년 되면 또그 소리, 또 내년 되면 또그 소리. 아이고 이제 모든 걸다 포기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이제 집사님 늦긴 했지만 이제 깨닫고 신천지에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들 좀 보시면서 신천지가 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성경으로 좀 알고 계세요. 예 유튜브 보고 내가 알지 그럼면 압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이제 곧 신천지가 예. 그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천지라고또 아, 또 누가 나서서 한다더만 그래도 안안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또 이름을 바꾸고 예. 또뭐 여기는 가짜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움직여 보자 그러면 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아의 우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은 또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아 이거 신앙이라도 이제 소굴대로 서가지고 아무데도 안 가고 싶어요. <웃음>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만나요. 예수님하고 하나님까지 떠나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증인이 제일 깨끗하고 좋아요. 안돼안 돼. 여호와증인은 안 돼. 증인도... 돈도 안 받고 네. 네, 네.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여호와증인도 여호와증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더라고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 찾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도 잘못된 네. 곳이거든요. 그러고 피 수혈 안 하고 군인 안 가고. 네네. 근데 어머니, 네. 그 여호와 증인도 그 잘못된 곳이에요. 그래도 저가 최고라고 만나 그랬서 아니. 아니 이제 어머님한테 잘해주죠, 친아 친. 이제 돈 문제도 이야기도 안 하니까 피해도 없지만 그게 이제 올바른 곳이 아니니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 지금 어디로 갈까? 성당을 갈까? 성당도 여기는 또 차례가 있어 갖고 올라가려면 힘들고 아이고, 그래 지금 어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그냥 못들 때는 그냥 옆에 같이 나온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아무데로 가지 마자고 날리고 이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 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인천지는 네. 이제 앞으로 없어지지는안 한다 하지만은, 거기서 좀 배웠다고 좀 똑똑한 놈들이 있 거니. 좀 까불어 싼 것도 꼴보기 싫고, 네. 예, 예.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가 교, 교수하다 왔다니, 뭐하다 왔다니, 목사 사모님이다니, 애나 그런 사람들어 애나 겸손하고 좋아예 해 그런데 어중가 조금 배었다간 것들이 크게 못 배운 사람을 짓밟고 이래요 예. 신천지는 예. 그런 데입니다 원래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정말 좋은 곳인데 사탄이 지배를 하니까 서로 예. 싸우고 경쟁하고 입만 빵긋하면 거짓말이고 서로 싸우고 <웃음> 열매 놓고 뺏어가려고, 날리고. 열매도 돈 받고 팔아먹고 랍니다. <웃음> 열매도 돈 받고 팔아먹고. 그러니 이제, 회에서 열매 못한 사람 돈 내놓으라 하니까, 이제, 이저뭐 살기 어려우니까 열매나 닮은 면 열매 없는 사람한테 다 팔고 랍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웃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어머님 힘내시고. 예 제가 가끔 문자도 주고 또 통화도 하면서 좋은 교회 한번 찾아 보시게 요예예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